아, 여러분들이 그동안 치즈를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뭔가 이걸 한번 싹 잡아줄 매콤한 뭐 그런 걸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잔 수산시장인데 이거 한큰놈으로두 마리 손질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사가신 네, 치레머스 괜찮았어요? 아, 네. 엄청 괜찮았어요 침새라면 납치 아우 치 <목소리> 아, 밀가루가 없어서 이거 뽀드도뽀드득진 못하네 맛있다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목소리> 너무 질겨, 안싶 평. 낙지를 너무 오래 삶아서 다시 사러 왔습니다, 수산시장 아까 없었던 밀가루도 샀지롱 이런... 아... 맛있게 먹기 힘들다. <웃음> 틈새라면 먹어볼까 매콤한 국물에 낙지를 넣어서 그게 찢은 김치와 후루룩 매워도 멈출 수가 없는 적가락질. <웃음>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 홍! 오늘도 들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틈새라면에 낙지 팍 시원하게 넣고 김치 촥 찢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번째 아, <웃음> <웃음> 어, 네 팀사라면 아니, 아까 낙지를 너무 오래 삶아가지고 너무 질긴겨 이거 목 <웃음> 리트라이 아니, 아까 처음에는 낙지를 처음 손질해가지고 하니까 반드시 꼭 익어야 될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막 낙지를 집어넣어서 낙지만 한한 5, 6분 끓였나? 너무 질기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낙지는 마지막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먹어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... 후스러기가 맛있단 말이야 3분 30초인가 3분 끓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1분정도 남았을 때 낙지를 투입할게요 오케이, 좋았어 <웃음> 완벽해 <웃음> 자, 낙지 투입 이거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거 거의 라복기가 된것 같은데? 물이 너무 저기 증발을 했나? 맛있겠다 30초만 닫자 아, 지난번에 먹을 때는 물량 딱 맞춰 줬는데 괜찮았거든요. 눈이 내려서 계속 리필이 돼서 괜찮았나? <웃음> 여기다가 <웃음> 김치까지 이렇게 들어주면 끝장나는겨. <웃음> 틈새라면 맵나? 맵네! 빨리 먹자! 말랑말랑한지 한번 보자! 와, 아까보다 훨씬 낫다. 야 아까는 이게... 씹어도 씹어도 안 씹혀가지고. 아, 근데 틈새라면이 엄청 매운데 먹으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. 불닭에 비하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김치랑 먹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좀 따갑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매운 걸잘 먹게 됐나? 어, 맵다! 아, 김치가 매운 것 같은데? <웃음> 아, 음료수! 아임 소다! 한번 따가지고! 예쁘죠? 여은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다! 약간 복숭아 맛! 이에요. 약간 복숭아 맛은 뭐야?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불량 복숭아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? 무슨 맛인지 대충 이해가시죠? 어, 맵다! 솔직히 낙지는 그냥 뭔가 외국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원래 제 생각대로 차돌박이를 넣을걸. 먹었습니다. 아, 오늘의 교훈은 낙지는 볶음이 짱이다. <웃음> 그 틈새라면은 맵네요. 매워가지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요 그래서 제가 차돌박이를 듬뿍 넣어서 같이 막 끓여서 막, 막 먹으면 되게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차돌박이 틈새라면 <웃음> 영상이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제가 좋아요가 5천개가 넘으면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